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 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는데 운동량이 부족해서 고민인 분들에게 운동량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발목 모래주머니입니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발목 모래주머니란 발목에 차고 걷거나 운동을 함으로써 하체의 근력을 높이는 목적의 기구입니다. 주로 운동선수들이 근력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죠.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에 매우 좋은데 굳이 다른 것을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걷기 운동을 꾸준히 빠짐없이 한 것이 거의 5년이 되었는데 이제 단련이 되었는지 정말 확실하게 1시간을 걸어도 별로 운동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모래주머니가 생각나서 한두 달째 차고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목 모래주머니를 차면 단시간에 다리가 매우 튼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단단해지고 근육이 잡히고 걷고 나서 이 모래주머니를 풀면 발이 마치 무중력 상태가 된듯 휙휙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 아라한 장풍 대작전에서도 유승범이 차고 나왔다가 경공수를 연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 좀 해본 남자 분들은 모래주머니에 대한 로망 동경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품은 슈 쇼다운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제가 발목 모래주머니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검색하고 공부해 봤더니 가장 좋았던 제품입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모래주머니가 한쪽이한 1kg 정도 됐었는데 좀 약한 것 같아서 한쪽 발에 2.5kg 짜리를 구매했었습니다 이 제품인데요 이게 화면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게 2 5 k g 다 보니까 발목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발목이 휙휙 꺾이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무리가 갔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발 한쪽에 생수 2리터짜리 달고 500ml짜리 하나를 또 달고 그러고선 걸어다니는 꼴이니 벅찰만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쪽에 1kg짜리를 사고 지금까지 쭉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았습니다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중량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고 꼭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 제가 산 제품이 또 있는데요 바로 모래주머니 조끼입니다 이 제품이 바로 모제 모래주머니 조끼 인데요 무려 9kg 짜리입니다 이걸 차고 다닌다면 생수 2리터짜리를 4개 하고도 반개 지고 다니는 것이죠 지금 이 제품을 차봤는데요 실제로 차보면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시착만 해보고 아직 한 번도 실제로 차고 걸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 제가 차고 있는 거뭐 이렇게 또 발목에 차는 이런 제품들은 다 제가 돈다 내고 산 거고 이론도 협찬 받지 않았습니다. 이 발목 모래주머니의 장점은 시간이 부족한 분들의 운동량을 채워주기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걸어도 두세시간 운동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력이 향상되죠. 발목 주변 근육이나 다리 전체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추가 증량으로 이 근육을 이렇게 더 자극하면 근력이 더 빨리 좋아지겠죠 무거운 걸 달수록 균형 감각도 향상됩니다 발목 모래주머니를 달면 이 걸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고 걷다 보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도 가능하죠 발목 중량 모래주머니는 다리를 들었다 놨다 아니면 뒤로 차는 동작도 가능하고 그래서 다리나 엉덩이 근육을 다 강화시킬 수가 있죠 단점도 물론 있죠 이 불편합니다 이거를 발목에 차 보면 이 자체 무게가 꽤 있기 때문에 발목에 일단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상 위험입니다 모래주머니를 달면 걸음거리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꼭 숙지해야 되고요 발목 모래주머니를 쓰지 말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래주머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주로 적합하고요 부상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목 모래주머니는 단순히 걷기만으로 운동량이 부족한 분들에게 근력 강화, 균형 감각 상, 향상에 아주 유용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부상 위험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사용법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발목이 휙 꺾이거나 발에 골절이나 관절염이 오는 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욕심내지 말고 본인의 걷기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체력에 따라서 적당한 무게를 사용해야 됩니다 걷기를 늘 하시는 남자 분이라면 처음에는 이런 1kg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여자분들은 0.5kg 정도로 맞춰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다리 근육이 잘 붙는 여자분들은 종아리가 너무 두꺼워 질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두달 찼는데 종아리가 꽤 두꺼워졌습니다. 오늘은 걷기 운동에 운동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발목 모래주머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자고있데 <웃음> 너무 무겁습니다. 이거 <웃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털보이사였습니다.